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놀천년입니다 쌀과 밀가루, 만년필과 연필, 버터와 마가린 지금 말한 것들을 보면 서로 대신 쓸수 있는 대체제인데요 이처럼 모든 물건에는 대체제가 있고 요긴한 것이 없을 땐 그만한 물건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스마트폰 액정 필름도 같습니다 이미 고르기 힘들 정도의 포화 상태로 수많은 제품이 출시됐기 때문에 개인 취향에 따라 골랐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내구성과 사용감 등에 대한 만족도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만족도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정답이라고 할수 없지만 적어도 강아리를 사용한다면 돔글라스가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갤럭시 시리즈와 아이폰에 부착해보고 사용해본 결과로 왜 돔글라스를 추천하는지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동글라스를 선호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마치 생폰을 쓰는 듯한 느낌 때문인데요. 스마트폰 액정과 같은 재질이라서가 아니라 보들보들한 부드러운 터치감이 의질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흔히 액정 필름이라고 하는 우레탄, 지문방지 PET 소재 등으로 제작된 제품은 절대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느낌인거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본연의 색감과 고화질 해상도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독보적입니다. 우레탄과 PET는 그나마 낮지만 지문방지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물론 그만의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지문이 잘 묻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이 또한 애매한 상태입니다. 동글라스의 올레포빅 AF 코팅 처리로 지문이 잘 묻지 않고 묻었어도 쓱 닦으면 되기 때문이죠 안경 닦는 천으로 박박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쓱 한번 닦으면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외고까지 참으면서 지문방지 필름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보들보들하고 쓱 닦는 게 편안하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신뢰할 수 없다면 대기업 삼성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을 믿어보면 어떨까요? 삼성 모바일 액세서리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SMAPP를 통해 엄격한 품질 인증과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고 여기에 더해 점차객과 알콜섬솜은 환경복 인증을 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평소 소독도 중요하지만 세계 최고의 검사, 검증, 테스트로 품질 및 성실성에서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은 기업인 SGS에서 강화율이 항균 테스트를 거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고 하니까요 이 정도면 객관적인 신뢰성까지 갖추었다고 볼수 있겠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이지만 내부 강화유리는 따로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전면 케이스를 사용했을 땐 유리를 일부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모두 갤럭시 폴드2를 사용했을 땐 불가피한 부분으로 비산 방지 처리와 엣지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후면 케이스만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착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많은 사람이 부착 방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구성품이 조금 복잡할 뿐 순서대로 따라하면 그닥 어렵지 않았거든요. 다만 부착 전 수평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수평의 경우 특수 제작된 트레이를 이용해도 되지만 안드로이드 특성상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으로 맞추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수평을 맞췄다면 하판 트레이에 갤럭시 폴드2를 올리고 알콜솜과 극세사 천을 이용해서 외부 액정을 닦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먼지 제거 스티커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이후 하판 트레이는 가이드에 맞게끔 마스킹 필름을 붙여주면 되고요. 모두 붙인 후에는 상판 트레이를 올리고 다시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2차 먼지 제거가 끝나면 포지션 브릿지와 상단의 핀을 꽂으시고요. 점착액이 담긴 용기에 뚜껑을 열고 포지션 브릿지에 꽂아 액정 위에 액이 떨어지도록 놔두시면 됩니다. 만약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흘러내리면 빨리 닦아낸 후 다시 수평을 맞춘 다음 새롭게 시작하세요. 정상적이라면 이제 돔글라스에 있는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카메라 홀에 맞게끔 액정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트레이 아래쪽을 살짝 누르면 점착액이 가운데로 흐르는데요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니어도 상관 없으니까 그쯤 왔다 싶으면 상단에 있는 핀을 빼주세요 그 다음 트레이를 살포시 내리고 점착액이 고루 퍼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때 액정을 누르거나 들어서 옮기는 일은 없어야겠죠 약 1-2분 정도 기다렸다가 액이 고루 퍼졌다 싶으면 위아래 각각 15초씩 경화를 하면 됩니다 경화기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15초, 두번 누르면 60초로 꺼지는 시간이 자동으로 설정돼서 굳이 타이머로 시간을 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위, 아래 각각 15초씩 경화 후에는 마스크 필름을 제거하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알콜 솜으로 찌꺼기를 제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하면 판에듯 닦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먼지를 제거하듯 천천히 닦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강화유리가 밀리거나 1차 경화된 액이 팔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닦아 냈다면 경화기 버튼을 두번 눌러서 60초씩 번갈아 가며 총 120초를 경화하면 끝이 나는데요 부착 전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으로 경첩 사이 액이 스며들지 않을까 했었는데 마스킹 필름 덕분에 그럴 일은 없겠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우레탄, 지문방지, PET 소재 등 분명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돔글라스를 사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터치감과 깔끔한 해상도 때문에 강화유리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때만큼은 화이트스톤 돔글라스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